어머님 안녕하세요. 모던즈부입니다 벌써 봄맞이 대청소 걱정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매일 쓸고 닦고 해도 좀처럼 깨끗해지는 느낌이 없다면 하루 딱 5분만 살림을 추가해보세요. 우리 집이 깨끗해지는 시간 5분이면 충분해요. 부담 없이 시작하는 5분 살림. 함께 해요. 오래된 수건과 네일을 잘라서 모아두었어요. 매일 하는 살림도 벅찬데 힘들면 안 되잖아요. 재활용이 불가능한 네일은 좋은 청소도구예요. 낡은 수건은 8개의 손걸레가 되었어요. 실내용 청소기 사용하기 꺼려지는 현관을 닦아줘요. 현관 바닥보다 더 손길이 닿지 않는 현관문도 닦아주고요. 현관이 깨끗하면 복이 들어온다고 하죠? 5분 현관이 작은 저희 집은 1분, 2분이면 되는 현관 바닥 닦기 집에 들어올 때마다 기분이 좋아지는 간단 살림이에요. 물티슈 사용하듯이 쓱 잡근 후 버려주면 되니까 뒤처리 걱정도 없어서 더 마음에 들어요. 설거지 후에 고무장갑 건조까지 신경 쓰지만 정작 내 손이 닿는 안쪽 세척은 물들어가지 않는 이상 잘안 하게 돼요. 5분 투자로 나를 돌보는 살림을 해요. 고무장갑을 끼고 손을 씻듯이 세제로 닦아요. 물로 잘 헹구고 장갑을 벗어 뒤집어 주세요. 고무장갑이 잠길 정도의 물에 식초를 섞어주세요. 이물질을 흡착해줄 밀가루도 2스푼 넣었어요. 고무장갑을 넣어서 2-3분간 조물조물 해주세요. 탁해진 물을 보니까 그동안 오븐 투자가 그렇게 힘들었나 싶어요. 고무장갑을 깨끗이 헹궈요. 누구 보여줄 건 아니지만, 잠깐의 살림으로 내가 존중받는 느낌이에요. 뒤집은 채로 집어서 수전을 걸어줘요. 따뜻해진 날씨 덕분에 고무장갑도 금세 말랐어요. 뽀득뽀득 깨끗한 장갑은 내가 살림을 더 좋아하게 만들어줄거예요 냉장고 가장 아래쪽에는 배달음식 소스가 있어요. 잘 정리해보겠다고 도어 포트도 썼는데 이미 넘쳤어요. 냉장고 포켓은 배달소스 담기에 좋아서 수납이 잘 돼요. 하지만 유통기한 확인은 결국 사람 몫이에요. 소스 정리는 주로 냉장고 청소할 때 하지만 이런 작은 것들이 모이면 청소가 더 힘들게 느껴져요. 청소를 미루고 싶은 이유 중 하나예요. 하지만 이렇게 5분씩 투자하면 냉장고 청소가 만만해져요. 애쓰고 싶지 않지만 살림한 티는 내고 싶을 때, 알콜 수압을 이용해요. 얼룩 제거부터 소독까지 만능이에요. 손 많이 가는 스위치도 닦아주고, 물걸레 자국, 지저분한 인터폰도 닦아요. 가스레인지 세대묻쳐 닦기도 귀찮은 날은 알콜수와 판장으로 해결해요. 한 번씩만 문질러도 마법처럼 깨끗해져요. 뒤처리 없이 닦고 버리면 되니까 청소를 미룰 이유가 없어요. 음식물 묻은 손으로 열었던 냉장고 손잡이 소독에도 최고예요. 얼룩도 손쉽게 지었어요. 짧은 시간에 힘안 들이고도 오늘 하루가 뿌듯해져요. 매일 청소기를 사용하지만 청소기 청소는 잘안 하게 되죠? 찌그덕거리는 소리도 거슬리고 먼지 냄새도 신경쓰여요. 먼지통 비우고 부품을 분해해요. 청소기 닦은지 얼마 안된 것 같은데 먼지가 뭉쳐있어요. 브러쉬에 낀 머리카락이 찌그덕 소리의 원인인가봐요. 동전을 이용해서 헤드 브러쉬를 분해해줘요. 긴 머리카락이 돌돌 말린 모습을 보니까 짧게 자르고 싶네요. 헤드 부분은 물에 담그면 안돼요. 물티슈로 닦아주세요. 브러쉬도 세제로 박박 닦고 싶지만 물티슈 한장으로 닦아요. 나머지는 물에 담가서 세대로 깨끗하게 씻었어요. 5분 걸린 청소기 세척으로 청소시간마다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5분 청소는 동기부여가 된대요. 의욕이 없을 때딱 5분만 움직여요. 분명 다른 곳까지 청소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될 거예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